했어. 맞아요 영화, 뭐갖 고싶어? 음. 펌프. 어, 펌프? <웃음> 어서오십시오어 <웃음> 예. 그래 알았어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웃음> 어,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들어으들어시들어니다 자, 이쪽으이지 아까 내가 부탁한 이쪽입니다 저, 아로좀 데리고 자님 여기 앉으시고 코트 주시죠. 요 <웃음> 당신 어땠어? 오늘 우리 희영이가 제일 이뻤지? <웃음> 그럼요. 이거 <몇> 인데 <웃음> 희영이 뭐 먹고 싶 다 먹고 싶어. <웃음> 다 먹고 싶어? <웃음> <웃음> 철수하라. 선서 충전으로재진판단다 이사. 야, 야, 이 자식아!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정신 있어. 빨리 발음 중이야. 임준우 강현, 나들 여기 온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난리야. 과전적이 쌈박질이 난다는 줄 알아. 두 사람 심하셨어? 죄송합니다. 좋은 시대가 돌아왔다. 어. 나 다시 한번 내일에 참견하면 그땐 가만 안 둔다. 어이 완식군 담배 끊는다고 한게 언젭니까? 하다못해 작심삼일이라도 가라앉나으 진짜. 야, 내가 안 핀다. 안 펴. 안 펴. 으 아, 야, 역시 산타랑 기쁜 무사히 하산했다는 데 있는 것 같아. 에휴 네가 맨날 그런 소리라 하니까 실력이 늘지 않지, 자식아. 야, 스물일곱에 안나 풀어나 가는 놈 있으면 나와 보라고. 이정도 잘하는 거지. 야, 안나 풀로나만 가고 아, 말래? 에이시발놈 <웃음> 자꾸 젖칠래 <저> <웃음> 니들 가게로 올거지? 아, 미안해요 일이 있어서 집으로 가야될것 같은데? 원정 준비 시작해야지 갑작스럽게 자리 이동 있어서요 하필이면 이럴때냐 하여튼 안나 푸르난 에베레스트하고 다르다는걸 명심해 나 먼저 간다 가세요 이따봐요 따 아, 선배들 앞에서 쌈박질을 하냐? 아또 꽉이네 이거 <웃음> 싸가지 없는 새끼들 하더라도 아 <웃음> 시끄러 그게 뭐꼭 강대원 잘못이야? 그건 그렇고 말이에요 임대원 말이에요 어? 임대원 그놈와도 거칠기는 참우 지역에 거칠어요꼭소시적인 나를 보는 거 같더라고요 <웃음> 됐어 됐어 그 자식들한테 다음부터 현장에서 그런 일 있으면 부놈다 내 죽여버릴 테니까 봐봐 아하 좀 그만 좀늘해뭘 어? 그만해 형형 보고도 형, 볼래? 지들 꼴리는 들행동하는데 내 7년동안 이 생활하면서 싸우뭐 <웃음> 하려고 그러냐? 오, 컴퓨터로 심할 선 쓰게 너 심할 선언 써봤니? 심할서 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김대훈님 같으면 대체 없이 불구덩에 뛰어드는 놈을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아이 결국은 잘했지, 뭘 그래. 한 생명 더 구한 게 어디야? 어? 누구야? 아이고, 뭐하는 그야 지금? 아이왜 빌어. 아이 싫어. 아이고, 무거워지겠는데, 믿기 적다니까 그렇지. 수고하신니다 여기 구조대 사무실. 여기 임준우 대원. 예. 있습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수고하신다 아이고, 임준우 대원. 대원님, 대원님, 시원하게 이거 하나 드십시오 아이고, 아이고, 음, 아이고, 대원님도 뭐 이거 뭐 하나, 아이고, 예,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대원님, 거 하나 드십시오아이 하나 주십시오. 아이고, 아, 이지만 다 살린 거예요. 최강만 살렸으니까. 이 지역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지구야. 매달 예능 어깨에 사고 발생하죠. 아니 다치면 무 하지만 이곳에 이런 모습도 재개발에 되면곧 없어지겠지. 좀 쉬었다 갈까? 예. 자 담배 끊었어요. 그래? <웃음> 담배 하죠? 끊은 놈하고 상종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웃음> 작년에 에베레스트 등반 중간에서 끊었습니다. <웃음> 그래? 뭐야? 아니 말이오 저기 두세요 응. 그러면은 그119 매거진에서 산 탄다고 나왔던 그 대원이 바로 강대원이요? 예 <웃음> 아니 언제 그 시간내가지고 산타 하고그랬디야 아니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 산타가네예 조만간에 히말라야에 갑니다 이번엔 안나푸르나가 목표거든요 이야 그래? 안나푸르나? <웃음> <웃음> y <laughs> o 미안합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아 글쎄 우리 집사람이 지금 백박을 갚으면 될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월급에서 반을 떼어가면 나한테 살라는 거예요? 죽을라는 거예요? 시궁창 냄새는 아무리 씻어도 가시질 않네, 이거. 아이고, 냄새. <웃음> 아 s 진짜 밥 먹고 있는데. a g o Oh, no, Names, j a s a 이 o Names, a n 쳐다 n a 는데 얼마나 생고생을 d 했는데 그 아, only make a cash at the room there. Ulmanas a 어 d g 어 s a m a d i a 아 a there. What's y 같지만 사실은 말이야. 전 아, 사고 현장에서는 요구조정만봅니다 하여간 형도 참 저런 놈하고 무슨 얘기 그렇게 많이 해? 어, 어. 어. 어 그래도 형은 뭐밥 많이 먹은 것 같던데 <웃음> 자시아두 숟갈 밖에안 떴어어 인마. 조약 빨리 끝내고 국식분 전에 돌아와야지. 양 선배 여기 통절부 현지 상황 보고받한다 이상. 자 빨리, 빨리 움직여. Thank oh, you. 새끼야, 어? 너 때문에 이쌍놈 새끼야 이 조군장이 죽을 뻔했잖아. 하나 몰라. 지금 오십시오. 전 따라오라고 한적 없습니다. 이이 일은 내게 주어진 삶일지도 몰라. 넌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이게 무슨 훈장쯤 되는 줄 아냐? 영웅 행사라도 하고 싶었던 거야? 넌늘 그랬어. 혼자서 잘난 척, 혼자서 울은 척. 채몇 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 그걸 못 기다려서 얻은 결과가 고작 이거고 그들한테는 일초가 지옥 같아. 슈퍼맨이 따로 없구나. 넌 산이나 타. <웃음> <때면서>. 똑똑이반 <웃음> 어, <웃음> 관장님. 그때 서류가 버렸어요, 그때는. 관장님. 응, 맛있다, 맛있어. 종훈이 <웃음> 형 문병 안 가요? 가주세일끝난 대로 가자고. 응? 왜? 네. 누가 다치셨어요? <웃음> 어제 좀 일이 있었거든요. 누구 덕에 훈장 달게 생겼죠. 과상 흉터가 좀 보기 좋아? 평생 남을 텐데. 쓸데없는 소리. 임대원, 저 병원에 가서 꼭 치료 받아. 이건 응급처치지, 치료가 아니야. 물에 빠진 거야. 그런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그냥 가가지고 그냥 수영으로 빡! 빡, 빡 <웃음> 이거 딱 건졌어. 근데 인과 여장 거야. 에요 그래 그나 인공물 빡. 너무나서 뭐 이만 가볼게요. 제가 시간 너무 많이 뺏었죠. 아, 다음에 또 뵐게요. 아, 그래. 예린 씨 오늘 진짜 맛있었어요. 다음에 우리 이렇게 싸우면 남다좋지 설레는 거야. 이태리 모식 유거 잊지 마세요. 아 예, 고마워요. 재밌는 분들이야. 그 박대원이란 사람 속도 입어내고 너 쓸데없이 찾아오지 말랬지. 치, 내가 뭐 오빠 부러하는 줄 알아? 와, 이런 거 오빠 힘들겠다. 오빠 때. 어울려? 거꾸로 썼어. 이게 앞이야? 나도 소방관 시험이나 볼까? 근데 오빠, 난 가끔 오빠랑 헤어지는 상상을 해. 헤어지면 오빠가 날 얼마나 많이 생각할까? 얼마나 그리워할까? 그래서 많이 힘들까? 오빠는 꼭 오빠 같은 사람 만나야 돼. 그래야 내 마음 알지. 예린이가 참 괜찮은 여자였는데 또글래모잖나 <웃음> 아닌가? 늦었다, 그만 가봐. 늦었다, 그만 가봐. 그렇게 걱정이 되면은 발에다 주든지. 임준우.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응? 응? 쟤야겠다 <웃음> 천천히 먹어 배고프면 누나한테 오라고 했잖나숨 있어. 있느라 그랬어요. 아저씨한테 들키면 우리 엄마 이렇게 t 걸랑요아 r l 만이뻐 a me, money, pojima, go yading w 은 t h the pally, yoran, say again, and ah, yading w i t <웃음> 사복 입고 계시니까 잘못 알아보겠네요. <웃음> 어제 복도에서 잠깐 뵀었는데. 아예 알고 있습니다. <웃음> 저도 병문안 <병이나> 왔어요. 그러세요? <웃음> 저기요. 여기 입원하신 분요. 정말 준호 오빠 때문에 다치신 건가요? 우리, 우리 알아, 준비하! 준비하! 내가 알아 산다고 했잖아 그래. 알아 산다는 사람 이러고 있어 소방관이 무슨 벼슬이 다 돼? 아 그만두지 못해! 아, 당신, 당신 혼자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만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못하러 일부러 여기까지 어, 왔어요. 일어나지 마 일어나지 마. 아아좀 괜찮아? 예, 음, 괜찮습니다. 아, 아 형수님 여전히 괄간하시네. 형이 꼴이 뭐요 이게 다 임준우 그 자식 때문에 이렇게 아, 된 것이 아니야 형수님이 저라는거 당연하지 뭘또 그래. 마누라 아, 성질이 원래 좀 그래. 아형 막말로 형이 잘못돼 봐. 애하고 형수는 어떻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야 나는. 했습니다. 저 이거 이재수 씨들이 되는데 이거 얼마 안 돼. 아, 이러지 마세요, 저. <웃음> 형, 형 형. 그냥 너도 보상금도 없는데 대신 나 다쳤을 때 그땐 더 신경을 써 줘야 돼. 알았어? 아, 참 사람 참. 어. 말지. 야, 는 소리예요. 일 걱정하지 말고 쉬어. 빨리 일어나야지. 응? 예. 금방 일어날 겁니다. <웃음> 좋습니다. 어서 네, 어 왔어 어제 정말 고마웠어 유리 씨어서 <웃음> <야>, 안녕하세요 <웃음> 몸은 좀 괜찮으세요 괜찮아 아저준왜이요아예잘 어, 오셨어요 근데 임대호은 형은 뭐또그 자식 이쁘다고 이 찾아 그리고 지가 양심이지 여길 어떻게 와아 김대호 뭐아 아, 아, 아, 김대호님이 눈치 졌어서 아, 못오겠잖아요 오지 말랬다 안 오냐 네. 싸가지 없는 자식 꼬챙를 찌르도 피한 마을 안 나올 놈이야 아, 아, 사람 참. 아, 얘기를 그렇게 해. 하하하. <웃음> 내가 여기 있을 줄 알았지. 나 어제 월급 받았다? 우리 어디 좋은데 가자. 오늘 영화 볼래? 요즘에 뭐 하더라? 아 배고픈데!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왜 그래? 지금 하지마, 하지마. 그 하지마 좀 하지마. 지 a j i m 하지마. j 하지마 w 하지마. r e you madam 자세 낮추고. a h a j i m 가 h a j i 그럼 어차피 마음먹은 거 어디 한번 뛰어내려보시죠. 무모한 짓 하지마라 임준호. 왜? 마음이 벌써 변하신 겁니까? 그만둬. 지금 감정과 흔들려서멀어뜨려야 하는 거야. 설득하면서 나가면 잡을 수 있어. 알림은 더 하고 싶은 것이 사람 심례야 무슨 대수사지야 이새끼아 당장 꺼져. 그러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유가 뭐든지 나가 죽으면 어디게 끝나. 죽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희들이뭘 알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날라가 와서 다짝살나버렸다고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에이 십 파야. 어차피 핀만 남겨줄까? 죽는 게 도와주는 거란 말이야. 아이게 이게. 아버지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입니다. 평생 계속... 가봅시다. 살려고 발 부딪치는 짓을. 자, 내 짓붙이란 말야아 <웃음>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유성실험 작업 현장에서 밀린 임금과 차후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하던 공장 직원이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해 주위에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유성실험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그간 계속된 경기 불황으로 직원들의 임금이 수 개월간 미지급된 상태였으며 구조 조정 과정에서 대량의 인원이 해고돼. 직원들의 시위가 계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가 나자 긴급 출동한 양천 구조대가. <끝> 게 도대체 구조대원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 저런 말은 흥분한 요 구조자를 더욱 자극하는 말이 아닌가 어떠하든 요 구조자의 행동을 지원시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반대편에 있던 강 대원마저 자네의 행동을 저지하려고 하지 않았나 자살하려는 사람 주머니에 술병이나 흉기 등이 들어있다. 구조대원이라면 충분히 염두에 들수 있는 상황 아닌가? 그 상황에선 최선의 판단이었습니다. 최선? 최선이라고? 지난번 사고에서도 자네의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벌써 잊었나? 도대체 자네가 구조대원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알았네. 임대원. 나가보게. 강대원, 당시 임대원의 판단은 구조대원으로선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되는데 자네라면 어떻게 했겠나? 당시 임대원의 판단은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라도 임대원과 같았을 겁니다.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까지두 사람 매은 시켜. 오빠가 늦네. 그놈 오늘 좀 늦을 게다. 예, 저도 어제 뉴스 봤어요. 그 사진에 나온 여성 모습이 젊었을 적지 애비랑 제일 똑같아. 할아버지 시장하시죠. 예. 응. 저녁 준비할게요. 어느 어때? 아유. 괜찮아? <웃음> 내 근지시가 떨어진 건 자네 몸 때문이기도 해. 뭐 됐지도 않지만 저 일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웃음> 이 직업 제일 못 갔을 때가 언제인 줄 알아? 출근할 때. 마누라가. 잘 다녀오세요라는 말을 못 한다는 거야. 얼굴이 그래. 나 준우랑 같이 일한다. 그래? 언제부터? 조금 됐어. 야, 너희들 인년도 정말 즐기다. 응. 안식아, 만일 그때 너라면 그줄 끊을 수 있었겠니? 언젠가 네가 부를 줄 알았다. 아니. 부러지길 바랬어. 난 끊어. 무슨 심각한 얘기들 하는데 내가 와도 몰라. 어 응? 형. 아니 현이가 어떻게 됐어요? 야 어떻게는 또 며칠 더 보재. 참. 장태영이 이제 물건 넘갔나 보다. 형 신조 있잖아. 산 옆에서 무릎 꿇어도 산 앞에선 무릎 못 꿇는다고. 찜지야 안식아 기분도 안 좋은데 음악 좀 틀어주라. 또그 음악. 아 진짜 형그말안지겨고뭐 마실 거 줄까? 어려 컬러 좀 줘. 네. 너 무슨 일 있냐? 담배 다시 피우고. 아니야 일은 무슨? <놀라> <놀라> <와, 놀라> 아, <놀라> 그로 그래, 관두 양천 소방서 구조대를 발령받은 한민국입니다 뭐야, 종훈형 관둔지가 얼마나 됐다고? 아니 다음 주부터 출근하냐? 왜 이렇게 일찍 나왔어? 예, 매도 빨리 맞는 게 좋다고 하루 빨리 근무 상황이 급어고 왔습니다. 선배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제가 하겠습니다. 어, 그래. 야, 저장박 이거 좀 받아봐. 아, 예. 저지십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요. 받아주세요. 아, 아, 아, 아, 네. 예. 예. 어, <웃음> 야, 말신 참. 어? 그까지 깔아도 뭐 제대로 못 받는 자식아. 예? 어? 네? 우리 공주님이 어디 있지? 여기네. 어, 아빠가 놀랐네. 요 여기네. 아빠가 참 놀랐네. 우리 궁금있는 소원 뭐라 오를 거야. 이다음에 아빠한테 시집 가게 해 달라고 그럴 거야. 그럼 엄마는? 아빠가 둘다 데리고 살지 뭐. 둘다 데리고 살지 뭐. 나름 나은... 이시여 야, 네. 네. 야 한민우! 이 자식이 신고식도 안 하고 어, 이 생활 어, 어, 어, 날로 시작하려고 그러네? 어? 아예 알겠습니다! 신고식 하는 거야? 이걸 지가 다 쳐먹었어요! <웃음> 신고합니다! 이 땅에 소방 걸로서 자금식과 희생교시로 떨떨 뭉치 진짜 사나이의 앰로 노래 시작하겠 주문하시겠습니까? 그래, 그래, 그래. 노래 1번 방송! 아, 정말! 정말. <웃음> <웃음> <웃음> 봐라 인마 이장대영이 안나 푸나 정상에서 무릎 꿇는다 그랬지? <웃음> 축하해요 형! 야왜 이렇게 시끄러워? 너그 지금 어디야? 빨리 와! 아 여기 하이트 비어책이야 지금 회식하고 있어. 하지 마라, 어? 아, 목적도 피겠다. 아, 아, <웃음> 아, 나보다 근데 네가했잖아 100대는 낫다. 아, 예. 저기 있는 분이 저 끝에 있는 분께 갖다 드렸어요. 누구 말씀이신지? 어, 어? 방금 전까지 저기 계셨었는데? 저기, 좌우지간에 이걸 내가 이렇게 살짝 받아가지고서 마셔도 되겠죠, 반장님난 <웃음> 이럴 때 정말 일할 만이 응? 나는 이럴 때 그냥 아, 딸다 언니 술만 만나네요 반장님. 영진아나 얘기 좀 하자. 네. <웃음>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남을 돕는 거다 보니까 뭐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가 돈좀못 벌면 어떠냐. 대통령이 몰라지고 최진실이 몰라지면 어때. 내 자식이 이아빠 최고로 알고 이렇게 마음 나눠주는 이웃이 옆에 있는데 응? 너도 필요없어. 난이 맛에서 한다. 자, 잠 받아. 예, 반갑게. <웃음> 저 예린 씨도 한잔하지? 어? 예. <웃음> 자. 감사합니다. 어이. <웃음> 저 건배하시죠? 자, 건배 안전! 안전! 오우. 김대원님, 내가 김대원님 사랑하는 거 알지요? 야, 마트만 막, 막 마셔. 막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웃음> 사랑은 아무 오랜만에 한잔하자. 너한테 줘라. 끊은 줄 아는데. 그랬었지. 예린씨 참 좋은 여자 같더라. 너무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 준호야 제발 목숨 귀한 줄 알고 살아라. 난안 죽어. 안 죽는다고? 죽고 나면 모두 희생자이불과했나마 너만 바라보고 산 할아버님 예린씨, 생각이라도 해봤니? 오늘 즐거웠다 그만 마시자. 태영 형이 보고 싶어 하더라. 야 임준호 넌 항상 이런 식이구나. 항상 네가 하는 것이 옳고 최선이고 항상 너만 생각하지. 네놈의 그 이기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상처를 야이 새끼야 네가날 알아? 네가내 가슴에 상처를 알아 이 새끼야? 다찾아 오고 <웃음> 오빠, 사랑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응. 하나도 안 어렵지. 에닝복하게 주는 거경 구조대의 <웃음> 김 <웃음> 대장의 연결식이 가족과 친지, 동료들의 오열 속에 오늘 오후 한국대병원에서 가족장으로 치뤄졌습니다. 김대장은 지난 8일 오후 경원 세라믹 화재 현장에서 구조 작업 도중 무너져내린 구조물에 깔려 불쌍해서 어쩔거나 응, 저것이 다 뭐죠. 젊은 소방관이. 아이고 죽으면 다 몰라. 어린 것을 데리고 헛짓 살구나 아이고 산 사람만 불쌍하지. 아이고. 이 오빠, 이쯤 노래 하러갈래 안나 르나를 위하여. 위하여! 아. 오늘가 아, 있다 그. 야, 이상태이 뭐라 그랬냐산 어? 위에서는 물 끓어도 산 밑에서는 물을 못 끓는다 그랬잖아. 맞다, 야, 야. 아 씨가. 오늘 가게는 술 몽땅 다 갖고 와. 그냥 먹고 죽자 어, 어 그래. 오케이. 오케이. 다 하고 나고 갈까? 맛있다. 맛 있어? 야, 오늘 야, 얼마나 아회식가다 말고 얼른 구조했냐? 그로얼마나 마신 거야. 자네 가는안 나쁘구나. 아이고. 그래서 기념으로 쌈박질했어? 아유... 야, 그리고 치사하게 그런 소은 나랑 마시지, 인마! 그래, 한전하자나 어디 가? 딴데 아, 가서 마시자. 야! 야! 너 솔직히 말해봐, 분누랑 한바탕 한거지? 됐어, 술이나 마셨나 <웃음> 아이고 자식, 누가 서방와한줄까봐아이 술이나 마셔, 마이탈 때문에. 의사 <웃음> 안나쁘로라도 결정 났고 그래, 내가 뭐두 입장 모르는 거 아니지만 야, 좀 <웃음> 이쪽에 신경 좀 써라. 그경은 뭐 쌍권보다 불구이래니까 <웃음> 어디서 불났어요왜 네, 여기 사거리지하 카페요. 그래요? <웃음> 别别别 다들 내려갔는데, 만 시가 태형이 형 어떻게 보내니? 나는 태형이 이렇게 못 보낸다. 못보낸 마. 너무 미안해서 못 보내. 새끼 내려가야니까. 태영이 형아, 내 손으로. 내 손으로 한나 부라에 묻는다. 미안해요. 미안해. <웃음>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저 아버지 어머니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은 여자가 있었는데. 근데 저 오늘 그 친구랑 헤, 헤어지려고 해요. 참 좋은 여잔데. 저 때문에 그 친구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요. 아저씨 세우지 말라니까요. 여기요. 술한병더 주세요. 그래 잘났다 임준우. 내가 여기서 딱 10분만 기다리다가 안 오면 은 여기 다부 질러버리려고 그랬다. 왠줄 알아? 그래야지 네가 꿈쩍하니까. 근데 나왜 이렇게 불안하냐. 나 이렇게 행복해도 돼? 예린이 술 마셔서 잘해주는 건가? 음, 그러면은 맨날 맨날 술 마셔야지. 오빠 힘들지? 사람들 구하느라. 나도 힘들어. 오빠 구하느라고. <웃음> 그래도 난 좋다 앞으로 우리 만나지 말자 무슨 말이야? 나너 만나고 싶지 않아 왜? 오를좀더 이해해 주셨으면 해서. 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빠랑 함께 찍은 사진 봤어요. 지금 제 입장에선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군요. 아무튼, 예린 씨 말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크게 걱정 안으셔도 될 겁니다. 이기다리어 여보세요? 아 이리. 님 사표 쓰셨대요. 뭐? 화재재공 파워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영등포구 도림동에 위치한 대원시럽의 화재로 인근 교통이 매우 혼잡스럽습니다. 여의도 방면으로 가시는 분들은 우연 우회... 네, 강현입니다. 당신 누구야? 그러니까 대형 화재인가 봐요. 5급 상황 아, 이거 분위기 이야, 이제야 좋아요. 제대로 된 현장 한번 만나겠는데요. 예? 네? 지금 선배님... 이 자시... 너 지금 영화 촬영하러 가냐? 쪽... 분위기 파악점이라 분위기? 아, 양천대, 중대. 중대. 발견. 자, 양천대, 양천대, 요명 침착해. 양천대, 양천대 언제 위치 확인해라. 알았다. 예리 씨, 예리 씨, 강현입니다. What? Uh -huh. 여기 양촌대 1층 식당에서 남자아 사장님, 장님고대지원봐아 고속대 지원봐 아니에요. 너 새끼야 주둥이 함부로 놀리지 마. 지휘번부, 지휘번부 여기는 양천구조대. 현재 식당 좌측 창고에 고립 중. 국기 좋은 바람, 국기 좋은 바람. 지휘번부, 지휘번부 여기는 양천구조대. 현재 식당 좌측 창고에 고립 중. 식당 좌측 창기에은립 중. 국기 좋은 바람. 국기 좋은 바람. 어, 어, 어, 어, 어. 지금 응답하라! 여기는 양천대! 여기는 양천대! 아무도 없어! 빌어보면 응답해! 양천대, 양천대! 저 강영입니다! 정확한 위치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야 새끼들 안들으강도 이쪽이야 이쪽! 화돌로 자리 없다고! 강도입니다안에분 사십니까? 옆에 화공약품 있어. 射 가 없다 가야. 불요 大家 <웃음> 준우가. 는늘 이런 식이에요 어느새 다가갔다 싶으면 금세 가버리고 하고싶은대로 하라고 했는데 이젠 별볼 수도 없겠네요. 준우는 예린 씨를 보고 있습니다. 예린 씨 눈으로요.